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실전을 우리가 푸는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크게 두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다보게 되면 하나는 삼복이라는 것이 오는 시기가 있고 삼재가 오는 시기가 있다는거 들어봤죠? 네. 예. 자 평생에는 세번의 삼재와 세번의 그 있는데 그 사례적인 그 예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풀어 가보자 자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는 손흥민과 우리 축구 인생 자 그러면 여기에 손흥민 사주로부터 시작해서 어? 이들의 그 운명주기와 풍운주기를 가지고 정말로 지금 이 시점과 자기의 인생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그 시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 풀어보는 거예요자 그래서 이 사주를 풀다 보면 우리가 크게 인생에서는 큰 기회가 오고 큰 애군이 오게 되는 이두 가지 큰 시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가 오는 시기가 있고 두 번째는 큰 애군이 오게 되는데, 하나의 이 기회가 오는 시기에 우리는 삼복이 들어오게 되고, 자, 큰 애군이 들어갈 때는 우리는 삼체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내가 그동안에는 설명을 잘안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강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때문에 특별한 강자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하는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게 되어 있었는데 또 말을 해야만이 알면 그건 너무 공부를 단순하게 공부하고 있는거예요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복이라는 것은 평생에 단세 번이 오는 기회고 삼재는 이것도 평생에 단세 번이 오는 기회인데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는 풀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그, 어, 개척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공을 하려고 하면 언제 해야 될까? 삼복 오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안 되겠네. 그렇죠? 삼복이 오는 시기에 해야 되고 삼재가 오는 시기에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 잘 막아야만 실패를 안 하고 망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손흥민 사주를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만26세라고 생각하고, 약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크게 뭐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만26세에, 운명수는, 우리는 19번이다. 자, 여기 전부 다 19번이네. 아이, <웃음> 참말로. 네. 그러면, 이 손흥민 선수와 여기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잖아. 왜? 여기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 줄을 끼어서 어디로 갔을까? 종교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사업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는 똑같은 운명번호임에서도 불구하고, 샘플이 정말 대단하지. 똑같은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운명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왜? 나른한 우리는 보잉 747이다. 그죠? 보잉 747. 그럼 과업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상담해 준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길을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아니더라도 지금 연예계 계통에도 이런 사람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사서 구별해. 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예인도 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러도 가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러도 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기술 배우러 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종교의 길도 가고 여러 분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이 똑같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한문데로갈수 없는 거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가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주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갈 길은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도 너무나 다르게 가기 때문에 아무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아무나 똑같이 잘살수 있고 못 산다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거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허구적인 이 사주 상담을 해왔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사고를 완벽하게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 머리 속에 염두를 돼. 그러니 어떻게 점 치고 갖 되겠나 안되겠지 점으로 맞출 수 있겠나 절대 못 맞춘다는 거다 혹시 이만의 소발에 찌잡는 식으로 맞출 수는 있겠지 자 그러나 논리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리를 풀게 되게 되면 절대 맞출 수 없는 것이 점이라는 거다 미래의 점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했잖아 작년부터 어떻게 한국은 벌써 전쟁 나갖고, 처음부터 마 무너질 수 있다고 온천히 난리지기잖아 유튜브 가봐, 막 온천히 뭐, 전쟁 났다 벌써 전쟁 나갖고 다 무너졌다, 막 평창 올림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그제? 황풍도 못멈추잖아 그니 또 앞으로 가는 것도 함부로 점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협상이 잘될것같지도안 하고, 잘안될것같지도안 해. 그러나 우리는 바라면 뭘까? 모든 것이 잘 돼갖고, 편안한 상태에서, 응? 우리 세계의 일원으로서 함께 잘살수 있는 그런 때가 오고, 그런 협상으로 진행되면 너무나 좋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수가 19분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수리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1에 3에, 빨리 불러봐요 어? 자, 빨리 불러봐요. 1, 3, 4, 1야 응. 정말로 나 계산 잘한다. 이.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운명주기를 한클이 보는 거예요. 자, 운명주기를 그리면 자, 27, 54, 81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지? 현재 우리는 어떻게? 18, 21, 24, 27. 그죠? 지금 26세라는 것은, 자, 여기 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왔다.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다. 그지 여기 2017년, 여기 2018년, 2019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평생운이 어디 있냐? 평생운은 여기 있는 거야. 그지? 이것이 평생운이다. 맞나요? 다, 평생, 평생운이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삼재는 삼복은 어디, 어디부터 올까? 여기부터 오겠지. 그지? 여기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삼복이다 그죠 이것이 삼복이자 삼복 산복. 네. 이해 되십니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삼복이라는 거다 그러면 지금 삼제는 없다는 거다 그죠 40살이 넘어갈 때까지는 이소름민 선수는 삼제는 없다는 거다 근데 그 대신 어떻게 해? 삼복이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찬스라는 거다. 두 번째 찬스, 두 번째 복이 되는 거다. 첫 번째 복은 어떻게? 저 열여덟 살부터 열여덟 살부터 스물 열여덟 살부터 아 여기 열여덟이니까 열여덟부터 스물한 살 사이에 첫 번째 복이 와는 거야. 첫 번째 복.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열여덟 살부터 21살 때까지 첫 번째 복이 온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거예요뭐 때문에 와게된 것이 다 알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풍은 음, 주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빼보게 되면, 지가 되고, 인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천, 이런 식으로. 풍은주기가 2017년에는 이것으로. 천인인으로. 2018년은 천인인으로. 2019년 이것을 내가, 어, 풍은주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다상세하게나날 가르치 준 사람들은 여기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풀 때는 어떻게 삼체만을 주로 풀어왔다 그죠 복과 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죠 복과 배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복이 우리는 어떤 복이냐 이것이 어떤 복이니요 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예? 이거는 타고난 제일 위에 있는 을이라는 것은 타고난 운명적인 복이야 어, 하늘에 찬물어, 아 참말 아, 그렇게 결국은 하늘에서 타고난 운명적으로 주어진 복이다. 그러면 누구인데 복을 얻을까?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재 인연으로부터. 그렇게 가족이 아니라 자기 기술도 아니고 인연으로부터 엮여져 가는 이런 복들이 지금 막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음, 조금 이다다시씁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지? 아시겠어요? 그 조금 이다다시고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우리는 사상 최대의 성공적인 삶을 축구 인생을 열어가게 된 동기는 뭘까? 첫 번째는 어떻게? 초년의 운이 워낙 좋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러면 운동 선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초년 운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 그래야 출세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가 그 우리 오번에 이제 우리의 동계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운이 또 이런 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그리느냐 김연아 선수는 연이라는 것이지 갖고 이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막 꼬이게 되는 거야 김연아 선수가 그때 내가 어, 김연아 선수가 언제고 다음 카페에 천부경 6월 비밀이라는 카페에 가게 되면 분명히 풀어놨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연에 엇갈려갖고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잘 벗어났어. 그동안에좀 고역을 치렀을지도 모르지만 속으로는 치렀을지도 모르지만 잘 벗어났다. 이. 자 <웃음> 그러면 손희민 선수는 지금 어떻게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해운을 한번 보자. 분명히 여기서 18살부터 시작했고, 21살 때, 여기는 결정적인 첫 번째 삼복이 차가 왔을 거다. 그때는 우리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따지지 말자. 그때 아마 입단하고 이렇게 인연법에 의해서, 그, 프리미 음. 음. 영국에 그, 그쪽으로 가게 됐을 거요자 지금 어떻게 보면이 시기부터 자 지금부터 이렇게 되니까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거예요 올해부터 한 3년 동안 올해부터 3년 동안은 이 사상 유리 없는 최고의 그 운을 갖고 있는거예요그죠 풍운주기가 그렇다는거다 옆에서 밀어붙이는 운이 그런거예요 그 것이 우리는 삼복이 오는데 그리고 지금 어떻게 올해 여기 지금 작년부터 우리는 이동수에 걸려서 지금은 기회의 시기지 몇 년에 이고 운이 지금부터 한5년 동안은 이 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 안될 정도로 엄청난 운을 갖고 있는 거야 아마 우리가 사상률이 없는 축구 그물고 운동 선수로서는 사상률이 없는 지금. 지금 이 시기가 이만큼 왔으니 앞으로 그 온열이 엄청난 운이잖아. 그래 이럴 때는 어떻게? 운이 좋을 때는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잘 다치지 않고 실력을 발휘를 하게 되고 그 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는 약간의 딜레마는 있었을 거야. 약간의 딜레마들. 응? 어떻게 보게 되면 한 2~3년 전부터 2~3년 전까지는. 가다가 보면 실적이 그렇게 하는데 올게 부터는 작년부터 본격적인 어떻게 운이 막박 차고 가는 거야 그러면 실력이 올게 부터는 올게는 실력이 훨씬 좋겠지 이건 당연히 운의 흐름에 의해서 그리고 나를 돕는 것의 운은 어떻게 사람이 나를 돕는 데잖아 자기가 타고난 운명에 따라서 이 천운을 갖고 사람이 도와 가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어떻게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올개가어찌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에서 최고의 운을 지금 영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삼복이라는 거다. 그렇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겠 어디로 가는, 이 방향은 많다고 그랬다. 그렇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슬로 가게 남을 돕기 위해서는 어슬로 가야 되고 그제 이 조목조목한 솜씨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 재주를 부릴 수도 있고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의 특별하게 우리 상담할 때는 운동선수가 될수 있다고 이쪽에 운이 좋다면 이 사람은 운동된, 운동에 재능이 있다면 운동선수로 하라고 했그데 우리 그렇게 풀어준거야요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는 뭘까 인간의 특성이다 그죠 자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가난수라는 게 있다 또 아니면 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타입이다 그러면 여기 또 아니면 뭐라는 것은 어떻게 엄청나게 부풀 수도 있는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지금 운동도 잘하지만 원래 자존심이 좀 엄청나게 강했지. 엄청나게 강했다. 자, 이것이면 뭐 우리는 뭐랬어요? 철이다, 그제. 이것은 어떻게 조상이 남겨준이큰 중요한 공덕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타고난 운명이 이 조상의 공덕을 많이 받고 가야 될 수도 있다. 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어, 집념 집념과 집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노력하고 응? 극복해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검정색 복다리다 그지 그러면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응? 자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그래도 보기보다는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다 그지 너무 미식이 안 하고 자기가 표출을 다할수 있는 그런 타입이다. 이것이 우리는 단순 판단이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사고 자체도 아주 편리하게 돼. 그지 죽을 말다나 이 조금만 한다고 하, 이렇게 우증 걸리고 이씨, 이런 개통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다는 거다. 그지 조금 좌절하는 거 이런 거.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다. 그렇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3자라는 거다. 그죠? 아, 삼복. 그러면 다음에 한번더 삼복이 있다는 거다. 그죠? 그럼 다음에 삼복은 어떤 게 있냐?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는 27, 어, 30, 33, 3 6이제 그러면 36살부터 우리는 어떻게? 36, 39, 36살부터 38살까지 36, 37, 38야 그러니까 절대까지 산복이 있으니까 어쩌면 이는 어떻게 아주 운동, 운동과 관련돼 갖고 엄청나게 이 장기 레이스로 거쳐갈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저기 얘기 지만 보잉 칠사칠이라는 거 그리 나르 날라다니는 보잉 칠사칠이 그이 엄청난. 운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지금 또 이게 엄청난 운이 와 있는데, 다음에 또 온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오기 전에, 응. 또 중간에 27, 27, 27 28, 29, 요 30대 거기에 오 요거는 26시니까 지났고, 아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요것만 조심하면 되지. 자,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 이 자, 그러면 요것이 어떻게? 33이니까 32, 31. 그러니까, 31부터 33까지. 이때만 조금 조심만 하면 된다. 이때만, 예? 이때만 좀 조심하면 된다. 이 조심하는데 조금 많이 조심해야 되겠지. 이때 어떻게 사람이 다친다든가. 자, 이게 결정적인 거예 우리가, 뭐, 좋은, 좋은, 이야기만 하려 했는데,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것이죠 자, 운이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서 펼쳐지게 되면 서른아홉 살, 서른여덟 까지 삼복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한 40살까지는 엄청난 운을 갖고 있다. 그치? 엄청난 운을 갖고 있는데, 요 시기에 가장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요 때가 우리는 무슨 지하면이 지풍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풍을 막아야 돼. 그치? 이것만 막게 막 되게 되면 이 손흥민 선수는 40살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는 거예요. 그 뒤는 조용히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평생 어떻게 엄청난 운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지액 풍파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구조다. 첫 번째 오는 지액 풍파가 되는데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변모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조상이 도와서 이렇게 되는데 저 시기에 되게 되면 이 천년의 인연들이 나를 어떻게 자칫 해꾸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삼재가 자꾸 도래된다. 이 시기 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삼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가 첫 번째 삼재라는 거야. 이때가 첫 번째 삼재가 온다. 근데 3절을 도리하는데 제일 위험한 것은 어떻게 40살부터 42살까지 손영민 선수는 40살부터 42살까지는 결정적인 천지 풍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우리가 정말로 손영민 선수가 조심해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은 이렇게 사람과의 역기을 가지고 지혜 풍파가 오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막아간다면 응? 어? 이상은 너무나 잘 펼쳐지고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운을 가지고 이 길로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다 이런 운을 갖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다 만약에 사람이 운명수가 똑같아도 재능이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게 여러가지 되는게 자 내가 오목조목 하니까 우리가 어 손으로 하는 사람 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손을 좋아 이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잘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손재주가 좋다면 재능을 보고 손재주가 좋다면 이쪽에 어사로 가야 되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목소리가 좋다면 어떻게 가주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런게 풍부하다면 어떻게 연예인으로 가 배우로 가야 되고, 운동을 좋아하게 되게 되면, 운동선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겠지? 그렇지 않고, 공부도, 뭐? 공부도 대충, 뭐도 대충, 집안도 대충 지원해줄 사람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열심히 기술을 익혀가지고, 응? 어? 기술을 익혀가 연구소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이?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태어난 여자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간호사. 약대나 간호사나 이런데 가게 되면 굉장히 좋다 <웃음> 특히 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따나 골프 선수를운동신경이 엄마 아버지가 운동을 잘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골프도 시키도 된다 여자일 경우에 그 지풍, 전풍 이유는 어떻게 구분하시죠? <웃음> 첫번째 주기는 27살까지 이것이 천풍이 오는, 천으로 이어지는 거요. 그 다음 단계가 지로 이어지는 거죠. 이때가 우리 지풍이 오는 이딱 시기라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천지풍파가 오는 시기예요. 이것이 천지풍파, 지역풍, 지역풍파가 오는 거예요. 이때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위에서 내림줄이 많은 집안에는, 특히 여자가 위에서 내림줄이 많이고 칠성줄이 아주 강한 사람은 이때는 신발이 굉장히 발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시기에 무당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딱 맞잖아 나는 이쪽 길로 가고 나는 어떻게 간호사의 길을 가다가 이제 뭐 이제 세월이 다 지냈으니까 그렇고 나는 결국은 어디로 종교의 길을 선택하고 이거는 어떻게? 운동선수를 하고 저기에 또 찾아보게 되면 연예인들은 이거 어떻게? 노래 부르고 어? 배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운명수가 똑같아 해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날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헛소리 다는 거다 그 시점에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공 이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부터 어떻게 우리 가 중고등학생 부모라고 입장에서 자식들이 생각해보자고 공부 잘하고 대충하고 아주 잘하고 좀 잘하고 대충하고 아주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 운동 잘하면 운동 잘하면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운동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대충 모르면 공대 보내갖고 기술을 익히갖고 연구소라든지 회사로 보내야 되고 이제 중간쯤 하게 되면 어떡해 응? 이건 뭐 간호사의 개통으로이 이렇게 세되고 공부 좀 잘하면 어떻게 그거는 아주 잘 해야 되고 언사들은 아주 잘 해야 되고 그러면 약대 라든지 제약 이라든지 이런 가 거예요. 그럼 우리 상담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담이 여기서 나는 어떤 가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상담할까 똑같은 이운명 이라고 할때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느냐 이것을 갖는다. 그렇죠? 똑같은 운명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사가 가더라도 집안이 좀 버텨줘야 될거 아니야. 그어 뭐 오랫동안 공부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6년만 하고 지업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약대라든지 간호대라든지 이런 데 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동을 잘하고 공부는 하기 싫고 운동만 잘한다 하면 운동선수 시키는 것이고 지금 또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 운동시키면 부모들이 뒷받침이 안되면 못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대충 공부하고 이러면 어떻게 기술을 익히는 거야 기술을 기술을 배워 가지고 기술로서 먹고 사는 방법을 상담을 해 그렇게 상담하는 거지 그렇죠 그데 우리가 어떤 학원 할때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양까지 풀었으니까 31에서 33살까지는 어떻게 뒤에 두운이 있는데 이때는 정말로 몸조심해야 돼 다치는 걸 조심해야 돼 몇일 이야기죠 <놀람> 다치는 거 조심하고 이때는 어떻게 천지 풍파가 오기 때문에 이 우유국질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는 정말로 뭔가 좀 막아낼 수 있는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작년에는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는 삼복이 온댔다, 그제 지금은 삼복이 오고 있는 중인데, 그제 삼복이 와가 있기 때문에, 자 작년에는 어떻게 하늘의 운으로, 하늘의 운으로 자기 타고난 운명적인 운으로 옆에 사람이 돕게 되는 거야. 그렇게 주변에서는 그때부터는 뭐 운동 선수니까, 그지 스폰서부터 회사 뭐 이런데 좀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우리는 돕게 되겠지. 그럼 올게 들어와서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올해는 좀 바람이, 인기가, 누군말따 인기가 좀 좋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절정의 시기로 가는 거야, 인기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올해, 내년에는 정말로 대단한 운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기를 했다. 31살에서 33살.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없다고 그랬다 자, 서른한에서 서른세 살. 그 다음에 만 살에서 만두 살까지는 천지풍파를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몸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다친다든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 그런 구조다. 그러면, 여는 갈 길을 정확하게 갔다. 그제? 자기가 태어난 집념도 아주 강하다. 그러면 이것이 기술이니까 어떻게? 재주가 있겠지. 기 기술, 기술하고 연계가 돼. 나는 이거와 이것이 하게 되면 이 기술적으로 운동적으로 자기 기술을 많이 풀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운도 따른다고 한다면 자기는 평생 운이 사상 최대로 좋은 운에 나는 어떻게 지금부터 한 5년 동안은 엄청난 운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삼복이라는 것은 언제 온됐어요 삼복은 이런 식이 온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 나쁜 것만 상담. 나쁜 게 많으니까 물으러 오는 사람이 주로 나쁜 게 많아요 나쁘기 때문에 또돈 주고 상담하러 오기 때문에 또 이럴 때, 나쁠 때, 걸렸을 때만 또 온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쁜 거를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때는 어떻게 좋은 것이 많이 오는데 뒤에 이제 나쁜 것이 뒤따라 올 수도 있으니 이때는 우리는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똑같은 운명 수라도 할지라도 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노력과 이렇게 여건에 의해서 이것이 살아가는 결정들 성공과 실패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다 문제가 생긴 게 이거는 꼭 풀어야 되겠지 이것이다 우리가 업장이라는 것이 걸리면 이 업장은 어떻게? 기신, 내생의 업이니까 그래서 기, 귀신이 곡할할 업장이라는 거다, 그제? 얘기치. 그래서 얘기치 못하는, 얘기치 못하는 이런 업장이 발동할 수가 있다. 이 발동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 바로 부라는 거잖아, 부. 이것이 부. 이 부라는 것은 어떻게? 해? 돈 때문에, 응?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업장은 안 그래야 돼. 지금은, 지금 순탈은, 뭐, 순탄할것 같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문제를 야기돼. 그러면 지금은 아니야. 이 좋은 삼복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중년에, 중년이에요. 아마 축구 인생을 끝내, 끝내고 난 뒤에, 끝내고 난 뒤에는 이런 업장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온갖 일들이 다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이 시기가 제일 중요다 그래서 40대에서 한만 음? 50대까지 그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복잡할 수도 있고 그때는 예기치 못한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는 사항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때가 인생에서는 가장 큰 호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는 삼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풀었어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삼재에 대해서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에 대한 그, 그거는 지금 아베 총리가 아마 삼재에 걸려있을 것 같아.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아베, 일본의 아베 총리를 모델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